어디 가요? 좀비. 에 <웃음> 아, 누가 보면 좀비 님 속박하러 가는 줄. 진짜 우리 받아 보러 가요. 고 야. 오기 가자. 야. 야. 야. 이거 디다가 콘도. 어 가? 거. <웃음> 뭐야 이거? 응박야은왜 이렇게 예쁘게 그려? 기가 <웃음> 아, 존나 큰데? <웃음> 호빵도나오는 누구냐? <웃음> 약간 미치겠다. 아 그래? 와잘 그렸어. 와. 그, 와. 너희들 아, 나 뒤로 가봐. 이가? 뒤로 들어, 뒤로 가봐. 뒤로 가봐. 뒤로 가봐. 뒤로 가봐. 뒤로 가봤봤어? 어. 어 어떻게 해야 이게 되지? 나 춤추거라. 춤춰! 내 손바닥에서 춤추란 말이야! 우리 나와? 와! 찍고 있잖아! 찍고 있잖아! 찍고 있잖아! 찍고 있어요. 우리 사이 좋아요. 안 좋았어요? <웃음> 아니 근데 그렇게는 못 되네. 아, 그건 말그냥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. 서는 사랑하는 방법 달렸어. 응. 앉아 할게미안미안또 따라줘? 응. 너무 많아. 나 오늘은 두 발로 갈게. 너 저번에도 두 발로 갔어 미안한데 왜그때못 먹는 척 하고 있어.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 먹겠냐고. 아리 야. 다리야이이 이렇게 해 정말로 좋코뭐 야. 내면괜찮가이 있어. 게 리파일이 아, 있어. 애들 사람. 이게 문자 있어. 연 아, 있어. 기도 그러니까 그래 있어그니까 있어. 그만해. 그만. 그만. 말 너무 떠들어 하지 마. 하지마 있어. 바이스. 어. 너 안대로 할까? 내가 공공으로 됐는데 뭐, 있지. 하여 아, 다음에 잡아. <웃음> 진짜? Ah, 진짜. 아 진짜? 아 그런 거좀아 진짜? 들아 진짜 좀 똑같아 얘들아 나올래? <목소리> 빌게 해줄게, 빌게 해줄게, 빌게 해줄게. 아 예, 예, 아이 상하이 술을 먹으면 안돼 이거 보여줄까? 해봐 <목소리> 이렇게 갔잖아 꼭 옆에 고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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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피곤하다